나의 동생이 아주 <웃음> 엄청난 생일 선물로 여기다 여기다. 아니다. 여기다. 여기다. 2410. <웃음> 이야 약간 나는 이런 호텔 오면 느낌이 어떠냐면 그 우리 한창 미정이 우리 같이 일할 때 해외에 갔던 적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약간 그때의 기억이야 약간 일본에 나 지금 일하러 왔다 약간 이런 느낌 알지? 왔다 어, 왔다 우리 일본에 한일일 있었는데 어, 나 근데 약간 이렇게 진짜 리얼로 호캉스 하러 온거 처음이야 우리 동생 덕에 내가 호강을 하네요. 아, 좋다. 어떤 아, 어 어떤 놈? 천 모. 이거 아니야? 어. 뭐지? 근데 내 동생이 나 처음 보자마자 첫 말이가 뭐였게요. 언니 왜 이렇게 조그매? 이랬어요. <웃음> <웃음> 언니. 자 오늘 일단 셋시 체크인을 했고요. 밥을 먹으러 이제. 근데 좀 애매해. 근데 미정 배고프지? 그치지 6시에 밥 먹을 건데 우리 그러면은 아니 6시인데 절대 6시에 50분이 아니야아 맞나? 조금 늦지 않 맞아? 어허? 이거 마셨을만나 토탈을 서 오버 먹을 수 있는 거 없나? 간단하게 요기거리만 좀 하고 일단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우리는 이제 생일 파티를 위한 이제 풍선을 불 거예요 어, 음.. 아 <웃음> <웃음> 자 이제 꾸미는 돼요? 모습을 열심히 한번 보도록 하세요 아니, 야 이거 우와 <웃음> 어미 덮칠 만든 다고 조금 있는데 엔렌 야 이거 봐이뭐이 뭐, 이 동생이 이렇게 다 준비해줬다고 이런 동생 우리 있어요? 난 없지 난 있다 처음에 아니, 아니 나 이거 처음 해봐 아니 내가 알았어. 알았어 안 까볼게 <웃음> 맞아 빨려빨려하게자 음. 벌써 이렇게 하나가 붙었어요 이야 완성 완성 완성 완성 이따가 만나요 <웃음> 자 우리는 지금 저녁으로 도끼등식으로 왔어요 아무도 안 하지만 우리는 6시에 약한더끄등 심해갈까 요자 메뉴를 골라요 나 근데 브이로그 같은 걸안 찍어봐가지고 이렇게 아, 그디너 그 아, 모두 뭐, 비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어. 비랑 새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뭐 이해해요 이해 우리 실장님이랑 은경환이에요 어나 올라갈지 말지 모르는 브이로그 찍고 있어요. 니야조예쁘 아, 그래? 아, <놀람> <놀람> 우와. 거 계속 하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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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 니 몸이 기기비려. 하나, 둘, 셋. 둘, 셋. 자꾸 왜 이렇게. 아, 이 소리 많은데. 이게 다 바지. 바지. 바지. 바지. 바지. 바지. 바지. 지바 바지. 바지. 바지. 바지. 이지지 바지. 바지. 바지. <웃음> 아뭐 지금 쌩쌩이가 <쌍쌍히 웃음> 지금, <웃음> 지금 누워야 돼아이 시간만 기다렸다 나이 <웃음> 시간만 기다렸어 <웃음> 아, <웃음> 어, 나 너무 좋아 진짜. <웃음> 아무리 봐도 앤이 그단 말이지 <웃음> 앤이 <어쨌든>. 얘 <웃음> 얼굴 작게로해 <잡개로> <웃음> 앤이 왜 저렇게 크지 <웃음> 앤 지구지구가 장난 아니야 내가 우리 조카 생일 때도 이거 해준다고 했는데 아, 너무 맞아. 작은 텐션이 온 거야 얘네들 <웃음> 거는 음, 음. 음. 이렇게 큰게 있었구나 처음 <웃음> 뭐지? 생일이야? 어, 시장님, 네? 생일이 be 어, 나를 위한 생일 축하 메시지도 빨리 해주세요. 조카를 위한 것도 했잖아요. 생일 축하하고.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 자세. 양반말이. 자, 합니다. 잠깐 뭐가 초지 아, 그체류에 붙이고 그네 소가. 아. 잠깐만. 선생님, 나도 들이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웃음> 그냥 님이유붙여 줘요. 우리 진도 안 왔으면 어떻게 표현했어? 그니까 감사합니다. <웃음> 생일 축하합니다. <웃음> 사랑하는 사랑하 생일 축하합니다.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생일 축하요. 자 이제 씻고 이제 잘 거예요. 너무 오랜만에 생물 공개라 공개할 수 없어요. <웃음> 어, 음. 잘어요 잘자요 <웃음> 잘자요 빠이빠이 <Bye> 아침이에요. <bye. 웃음> 조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롯데호텔 조식 현장이 굉장히 넓네요 이제 음식을 고르면서 보여주고 싶지만 손이 모자라서 보여줄 수 없어요 음식을 또 <웃음> 보여줄게요 일단 한입씩만 맛보게 요만큼만 떠 왔어요. 요만큼만 먹고 또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기가 조금 그렇네요. 자다 먹고 올라가는 중입니다. 나니다 오버로우 <불플로> 내려옵니다 자 이제, 이제. 방고 호캉스도 거의 끝이나 12시까지 체크인 체크인 좀한 전에 응, 1 2시아마에 응. 넣었어 응. <목소리> 깨끗해. 나쁘지 않아. 우리 이참잘 썼어. 자아. 자아. 아침의 뷰를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쉬다가 이제 변신을 하고 제가 e c 들어 u t the 바